미 안나겠네. 좋겠다. 야.. 앞자리다..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원래 그 6명에서 12명 아니야? 어, 아, 우리 몇 명이야? 몇명 명이 있는 거야? 뭐? 어제는 가에 겁나 많구나. 뭐, 어 오.. 너무 는데 아니 데이케어라며 왜저거 바바다 샵은 뭐죠? 아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었어? 몰라. 어떻게 올라가더니? 김고를 말할 수도 없어 이게. <웃음> 어떻게 올라? 가어 됐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릴리. 릴리. 어, 나랑, 난 비슷하게 생겼구나. 와. 와, 들어가자. 들어갈래요. 와. 안 돼. 회색이 와, 다, 다 건드려. 난 있는 거다 건드려. 아이, 로봇스야 뭐 이거 아니야. 먹을만한 거 없어? 아 망치가 왜 여기 있어? 먹지 못해. 애 담긴 거 같고. 파밍 파밍. 애뭐 없어. 먹을 거뭐 없냐? 옛날에 이런거 아니었던것 같은데 뭔가 바뀐거 같기도 하고 의심? 문에 파드즈..그..그래도.. 그..아플거 같은데언제 내가 어, 전에 했던거랑 다른거 같.. 한풍고 있어 신기하네 문구가 없나? 우리가 옛날에 했던게 데이케어2인가? 그러면? 그런가? 이게 좀 다른거면 데이케어투일수도 있음 그러면 약간 도망칠 수 있는 그런곳 찾아볼게 이상푸드 give me the b o 아 k 닫고 닫난 피자 이게 숨도망칠곳같은게좀 숨을... 약간 모자란데? 옛날에 어떻게 이거... 뭐가 없어 여기? 치장소가 없어. 먹을 게없는데야 먹을 거 없어. 여기. 먹을 것도 없는 건.. 어, 먹을 게없는건 먹을 게없는 건데. 없어. 먹을 이 없어. 음식 없어. 음식 없어.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난 보라모니까 여기 안지. 난 캔슬이니까 여기. 어쩌 사람 나와 똑다어 <웃음> 근데 왜 머리 박꼈지안 <웃음> <웃음> 아프세요? 음식 줘. 음식 어디야 여기 아니야? 예. 줘. 예 yeah. 음식 줘. Go, 야 줘. Oh. Okay. 와 피자다. 먹도되나아나 일단 안 먹을래 일단. 나중에 이거 피치하 피치 용도도 먹어. 아닐까? 사지지 않겠지? 안 사질 것 같은 생각은. 여기 있으면되나 여기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디? 아니야 이거 치지왜여기있 몰라. 아. 위험해 이거 이제 자야죠. Now. 이제 그리고 몬서가 yeah? 오실 시간입니다. Yeah? 씨가오 시간이네요. No, we 들어가 들어가 넌 윌왕 플레이 예! 오 진짜? 이미 스티어웨이. 오케이 뛰어. <웃음> 이제 몬스터 나오겠지요. 이비큐 디비 레어. 디비디비 어? 난. 네네 캤어. 그죠? 그죠? 난 살을 끊서괜찮 나도 안 뛰려. 뭐 나가요? 아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여뭐 뭐 나가? 어? 어? 예, 오코인? 어 오, 살려줘! 오코인 왜 줘? 무서워요! 야, 같이 튀자! 어 그래! 오씨! 여기 겁나 무서워! 여또서가 나온다 니내암바면어면 나오는 거지 이제 화면에 나오던데 그렇죠. 어어마이 어. 어. Oh <웃음> 어. 아나저 아, 축구공이 괴물이라는 줄. <웃음> 어. 야이왜 자꾸 쓰러지냐. <웃음> 어떻게 쓰러지는 거야. 어개 무서워. 뭐야 주세요 오케이. 와. <웃음> 어디는어 어디 어이씨어저기 벌써 피가 달았어 저분은. 어 저기 있다. 도망갔어. 어. 더 올라온다. 아 올라옴? 어어 어. 내려 어. 어. 어. 어. 어. 어. 내려 뛰어 내려. 으어. 으어. 어딨어? 어디 있어 너? 으어. 어. 으아! 튀어! 늦었어? 나 여기 그나 장난감! 어이! 어이씨! <웃음> 넘어졌는데? 어 뭐야 넘어졌어 쟤. 설마! 어! 나 어! 씨. <웃음> 어! 어 살려줘! 네, 야 때릴 수 있는 방망이 같은 거 없어? 전에는 있었잖아. 야왜 그딴 것도 안 주냐? 으아! 있어? 어딨어? 사라졌는데? 와, 됐어. 50% <웃음> 졌다. 어... 많이 죽는 아니면 어쩌라는 거지? 어 무서워. 아, 쟤또 너무 무서웠어. 아, 택킹 아스. 물론 난 피는 안 닿았지만. <웃음> What? Monster? <웃음> 아, 쟤 너무... 저 릴리 뭔가... <웃음> 너무... <웃음> <웃음> 무섭게 생겼어 릴리 아니 저분 피가 다다 다 맞고 다니셨나? 이제 살짝 스포어드는.. 쟤는 아닙니다 와, 와 여자 자자. 방이랑 여자 방이 똑같아요 왜요? 야 우리 같이 자자 그래 거기서 자 <웃음> 남자였어 <남자에요>. 에헤 <웃음> 피자 들고 자야지 <웃음> 아니, 옷장 같은 것도 없나? 방이. 약간 파밍할만한거 없나? f I'm not sure 지만 그래.. 잠자리 s 잠자리 i 는 시간 너무 길어요. 아이고, 잠아 e if I'm not sure if I'm n o 이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오지마 <웃음> 어? 오지마. 어? 어, 오지 이거공략도안받았단 말이야. 오오오오. 다음 뭐야?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다음 게임. 다다다 그냥 누워있는 사람 하고다 같이 빵! 했어. <웃음> <웃음> 다 같이 빵! 왜 자꾸 저사람만 말한다, 더미? 더미 드래곤. 여기 있으면 안 아프지 아! 않을까? 야, 이런데 올라가 있으면 안 아프지 않냐? 어디? 이런데, 아, 옷장 위에, 높은데. 옷장 아, 아, 나 아, 자리 아, 바뀌었어. 어, 나도 달래. 나 강제로 바뀌었는데? 굿모닝, d m o 와, 아침이다. c 자 i 피자, 음식! w o 선생님. 요리 주세 i 요리. Yuri! 리 u r i Yuri! Yuri! Yuri! Yuri! y u r 아, 음식 좋아요 이분이랑 같이 지왜안앉야 돼, 여기? 오케이, 안아 <웃음> You're having a n 아, pancake. picnic, i love pancakes. 근데 <웃음> 안 좋아하면 어해 안안안안안안 <웃음> 어? I don't k n 케이 와, p a 이다 일단 남겨 둬. 야 근데 팬케이크 그냥 손으로 <웃음> 버터로 야, 버터로 지탱하고 있어. <웃음> 합체됐어. 예예 예. 요리생 예. 똑같아 예. 야 근데 아침인데 발 바퀴 너무 돌려 돌려. 와. 돌려 돌려지 곧또 나오려나? 밤되면? 돌려돌려 지구분 지구본 What time is it? 플레이 어. 타임이야 어, 맞혔어! 오 <웃음> 어, 진짜 내가 말했어 <웃음> 플레이 <웃음> 타임! 야 다음께 피가 달다 야으로 옷장 위로 가.. 가있어 원래? 아 저기야? 나가야돼? 그냥 여기서 놀자 아 이거 놀고 싶은데 나 이거 전에봤을 때. 응? 이거 뭐오야 나도 여기 탈래 와 네, 나도 와 칙칙폭폭 내가 비관장하 나도, 나도, 리도래 피자를 들고. 팬케이크는 그냥 좀, 좀 아니, 팬케이크 나도, 나좀 뜨겁지 않나팬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도 나도, 나 h 나도, 나도, I w i 야 Answer h b o Will w l l t a e c k s e o w a e a e e r k r k t e o r a e k h a s e w h a r s 어, 이 사람 여기 있다. 다들 어디 갔어? 오, 아! 오, 야, 오짱 가, 오짱! 위로 올라와! 오짱 가자! 겁나 튀어다녀야 돼, 저거. 그, 저기 위에 산풍구 있는 곳으로 걔가 올라오거든? 여기는 근데 모르겠어. 올거임 올라와! 그래! 더미, 올라와!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컷으로 하고. 안 돼, 더미가! <웃음> <웃음> 아이고, 어 이제 아이고 왔다 이놈 왜, 뭐야? 왜 저기로 가응와타 응? 죽었다 야불난어왜났다야불 어, 난다. 난다. 났어 어떡해 어떻게 대나 어오오마어 오마가 어어 그래 어사마이 소화기! 집어! 야어떻게애기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게 이게, 이게, 이게, 이어 이게, 이게, 이어아게피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폭풍이이이이이 아, 호흡폭풍이 있어? 아, 호흡폭풍이 있나 봐. 우산, 우산 봐봐, 쇼핑. I remember that t e r s somewhere around y o 저기잖아, 봐봐. 어, 또? 빠루가 필요해. 어, 잘어 아, 빠루가 필요하다. 나. 아, 그래? 빠루 필요하대? 야, 내가 망치봤어, 내가. 야, 그거, 그거 들고 오자. 에장잘 Hooray! I found hammer. Hooray! We cannot. Hooray! Okay. 에이, 에이. 아, 안 돼. Go! 밀어? 밀어? 또 아니고. 뭐가든 어, 어머 어디냐? 어나 갇혔어 갇혔는데? 어나살려도 갇혔어. 어 여기가 맞나? 여기 맞나? 맞는 거같은나 갇혔어. 나 갇혔는데. 갇혔어. 갇혔어 요나 님들 나 갇혔어. 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여기 갇힌 거야? 게 아니냐? 같은 게거에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없어냐 처음에 없어졌냐? e r e a r we now? 황아니었 뭐야? 이 뭐야? stop, t h w i s here. 야, 맞는 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I t n t o b r e a out o 맞는 것 같은데, 어뭘까 통풍구를 끊기 위해 점프하라고? 아, 맞나, 아 맞네, 맞네. 아, 여기가 맞네 아, 여기로 왔어? 여기구나. 어. 어, 여기구나. 아, 여기가 여기. 아, 이게 여기구나. 나 아까 궁금했는데네 저기로 들어가? 아, 근데 여기 다시 뭐.. 우리 생각밖에 없어. 근데 뭘였얘 뭐 다들.. 사라졌어. 안 돼. 우리 밖에 없어서, 똥이 없어서. 이 없어서. d r a g 미치 드래곤. 어 안녕하세요. a 자 아, 공간 이 r 하 n y o c a n you? c a n c e m Every o v e r y o e a n e i l l n t e 했 아니술 g 고찌 n 다세 명이 술낸데 다 u s e I 서 m 찾았어요 죄송해요 h e h o I am going to t a k e n a p 낮 o 자겠다고? 낮잠 자겠다고? u 상황에이 n e h e o e e 여기 나가야 돼요. 창문 어, 깨 창문 깨. 창문 아까 깨. 그 아까 그 망치로 깨 보시면 되깨시면 되는데. 게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What if the back door is still open? 어 여기 나가 나갈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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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저 유리 조각 밟아서. 예스 그랬더니 저분 죽었어. 어, 나무 있다안 아, 되겠다. 나 케이크 벙글래. 뭐 피가 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찬럼 빛나 빛나던데 바꿔 왔는데. 어. 어, 여기야? well I guess we will have to stay in this o r e s n t 너무 안지 않냐, <웃음> 아 <아유>, 너무... <웃음> 잘 데이케어 있어. 야, 데이케어가 또다 낫겠다. 아, 물론 근데 몬스터가 없으면 더 낫지. 어리 쏘다 안 사는 걸까? 이 나무 먹어요? 옛날에 뭐 나무를 먹었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웃음> 먹을 거? 먹을 거요? 없는데 먹을 게? 먹을 걸 찾으라고요? 예? 먹을게 있어 여기에? 어저겠다어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일단 먹지 말고 이제 또 여기 내려와 어. 나 돼. 챙겼어 나 못챙겼어 어 나도 못챙겼는데 안좋는데? 았 응? 얘 근데 찾았대 그래 됐다. 찾았으면 되지 어 좋다 어, 어 안먹어 가먹어영영 일단 일단은 안 먹어. 일단 먹지 마 일단은 혹시 몰라. 자, 이제 자해 Chronicon. t i 우리 이름 알아 여기. a 스 e care of the kid. Take care o 이렇게. e kid. t a 어 e c 어 r 이 of the 어어 d 어 a k e c 어어 어, 어, 그러면? 응. 불 피워야 어? 음. 워튼이 뭐야? Good thing t h s o e b 아 이게 안 좋은 거야. 내가. 아니 근데 워튼이 뭐야? 뭐냐? 썩은 거가? 다행이다. 아, 우리 사고 사야 되는지 보니까 응. 다행히 안 먹어서 괜 상태. 안돼 살려줘. 왜? 뭔가 여기서 괴물이 날 것만 같은, 살짝. 나무는 언제 좋아야 되는 건 없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 보고 있으면 돼? 완전 그거잖아. 인기 타이틀 스토리. 어이. 엄청 네, 뭐 타게 써있게. 해야 돼 우리 겁나 추워. 아니 우리 어린애 어떻게 온 거야? 그러니까 아기 애기, 아기들 아니었어? 난셰셰셰 지워야 된다고. 뭐 할까? 우리 좀 해하자. 아닌가 뭐 하지? 우리 집지을래 그래 집지자 아닌가 둘이 좀 하는가? 아 그런가? 아, 얘기안 돼. 그래서 집안에 그...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잖아 이바금여는도 지금 여기도 는 따뜻할 거 아니야? 기도 응, 네. 근데 우리도 어떻게 지어도는 여기 거?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도 지금 여기 지금 지 보이는 거 있단지 싶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어. 왜 이따 오케이 오케이 진짜 설마 지연이지연이지연이 <웃음> 설마? 진짜네? 진짜네? 너무 작지 않냐? 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집이지 아 근데 두 명이 그래도 상아있는 사람 야, 근데 어요 문이 없잖아. 여기 있어요. 즉 비닐이? 설마? 아까 뭐이 우산 쪽에 있어서 폭풍을 해서 지키기 위한 이런 거였어나 그냥 미리 여기 들어가 있을래. 피자먹자 아직 제가 하나안 닿았어. 난 근데 이거 먹어 피안 차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나어아무미치안데야 여기 어 어디야? 아씨, 나 죽겠어 야 여기 빨간색 어어 어. 아니 야, 나무 밑도 안 돼? 나도다 아니... 통해서 들어오나 보지 아 여기 피가 안 나무가 다통아 너무하네 이거 좋습니 아무도 안 들어요. 교장인 거지은 오산이 이거였구나. 이게 그 데미지 덜 받는 그거일 걸? 이게 안 들어가게 하는 들어. 오 이거 왜 나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 무너졌는데. 아니, 이것도 물을 필요. 그거 그러니까 의미가 없구나. 똑같 똑같은 거였나 봐. 그냥 지지직 하고 있으면 불, 불 꺼질 거고 그렇게 하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너 너무 아픈데. 맞아. 나 아까 전에 그어 올라왔습니다. 와뭐 때문인지... 살려줘! 어, 어. 살려줘! 살려달라고, 야. 이놈아! 안 돼! 안 돼! 근데... 살... 안 돼! 어, 저장한다니, 뭔, 이게 뭔, 이게 뭔 오징어 소리야! 아뭐 하는 거야! 아아 아! 아! 일성 잡서 잡지마 뿅아 오이야 내장으로 뽑나요 아이고 내장 <웃음> 뽑나? 어어 어? 어디야 여기? 어 여기 어디야? 몰라 여기 그어디어 여기 그그 그 다리 밑 아까 오두막 무너진 거뒤 아예 밑친거 같은데 몰라 어쨌든간에 내가 찾아줄게 <웃음> 어 다도 오고막 지나갔거든. 어 그냥 밑으로 내려와 봐. 여기 그 어, 중앙 있다. 밑에. 아니, 차라리 내가 잡혔어. 혀 그래, 제주 여기야. 보라보 여기야. 위치 좀 알려 줘. 언어. 그래. 내장 내장포만... 뽑아 봐. 치지 마. 아니, 야. 왜 치냐고. 어디야, 이거? 아, 말. 나 넘어졌어. 아, 됐다. 여기 여기 여기. 반대편 반대편. 아, 반대편 아, 여기 저구만 그, 것도 왔다 갔다. 아까 해. 쉘터. 얘또 탈포하겠지, 얘 또. 텔포하겠지, 얘 또. 아니야, 잡아가지마! 하지마! 아 얼굴 다 쓸린다고요, 이 인간아. 아이, 괴물아. 안돼! 이리 <웃음> 안돼! 잡았겠어. 아니야. 아니야, 왜들 뭐하는 놈... 뭐 뭐하는 놈이야, 얘는. 진입야 <웃음> 돼. 여기? 아 살려줘! 어떻게 진입해? 몰라. 어! 야쟤 갔어. 와얘 괴물 갔어. 나 야. 해머 있다. 야, 해머. 야 근데 어디애가 이래서 그러나 <웃음> 보여? 어, 너... 보여, 어 <웃음> <웃음> 와! 그다잘 봐. 캔슬 도브! 어, 보라 <보람울>. 올. <웃음> 야 이거 너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밑에 철판인 거보야 내가 떨어지지? 몰라. 둘중 하나 떨어지겠지. 아니면 둘다 떨어지거나. 나가자. 야, 근데 나왜못 움직여? 움직이 움직이게 좀 해줘. 네. 눌러야지. 일단 한번 눌러보자. 혹시 몰라. 폭발하는 거 아니야, 코레미?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 눌러봐. 오. 괜찮겠지? 안돼 안돼 그래. 어 What is... What the... 안돼 아. 타 죽었어 응왜 <웃음> 저더라고? 마 타죽 엔딩 님님 하고 찾아요. 네. 잉 그래서 뭐죠? 뭐였어서? 음.. 나막 나만큼... 어? 어? 돌 막혔어 어? 뭐야? 아.. 나 혼자? 나 혼자? 어? 얘나 혼자 탈출해야 되는데 야, 나, 나 혼자 탈출해야 돼. 와. 미가 아니라, 나잖아. 우리가 아니잖아. 미이아고잖아니 네 혼자잖아. 와, 제주 힘내. 와.. 다음에 할 때는 그.. 노후를 해야 되나 보다.. 일보지대야저가더 안전해 보이는데? <웃음> 어떻게 나갈 게 없어.. 여기 서끝나고 나온 거 아니야? 나뭐 거친 만되지마 어? 나 저거 가지면 안 돼? 건지는안 돼? 가서, 가서, <aría> 아, welche, Price, 아니, 나, 가지, 가지, 가지를 나, 가지를 해. 잉. 가지를 해. 아니, 가지를 하면 되나? 막, 릴리나 타는 거 아니야? 어, 응? 어.. 좀 데려줘 데려줘 데려줘 안집히네안 <웃음> 집혀 네? <웃음> <웃음> 너무.. 니보다 크잖아 그거 너무 내걸어버린 D. b 보다 y what's in time without a call? s o u 겁 d s like a woman. w 어 w Yes. s e c o 라 d d a 지 h o e s w w a t t t s my f a c e 어 그래 출가했지 켄느. <웃음> 음, 음, 음, 가누치러서. I'm here y o know o u t 그래도 나 나만큼 체력 엄청 없진 않았어 다행이다. 어. 응 알아 나 직관에는 재밌어 직관. Yes. 어 oh, 근데 나밖에 없어 미안한데 <웃음> 고기 비추정하다 녹있어 Well, it's going to happen to you. Too. <웃음> 와, 응, <웃음> 칼 아, 집어 떨어져. 어. 릴리야 와줘, 릴리. 어, 도와줘. y yeah, o well. not be i 집어, 집어, 썰어버리라고. 그래, 죽여. 와, 집었어. 그, 에이, 뭐야? 너무 약해! 약해? <웃음> 한대 그냥 톡 치면 은 그냥 바로쓰러 지면 서 왜. 나를 끌고 가서 불에 태워 죽여! 음, 너무 신한거나 네, 아! 도움! 도움! 도움! 도움! 어쩌 도움! 도움! 도움! 도움! 어. 당근을이야. 사라졌다 아 릴리 안, 안 나와요 릴리 와오어나왜안 응? 보여 중간에 <웃음> 있어야 는 아닌가 뭐야 뭔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왜 없어 와 시크릿 엔딩이다 아 시크릿 엔딩이야 이게? 이거 혼자서 보면 그럴, 그거일걸? 그아 봤어? 아니 나무 이렇 나무 <웃음> 한, 한 번만 더하시면요저 입에 불안타 탈... 저불이번에안 타죽을 거거든요안 타죽을 자신이 잡다, 있거든요. o go 일일 go go go go go 홍보해! o go go go go g 야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go go g 인데 와와와와 와, 와, 와, 그래 그래 와 어머 들어오라고 야얼른아와 와. 와야지 제발 사람들이 더 와줘 제발 여섯 명 참. 이상은 와달라고 꽉 채워서 와달라고 야 제발 그래 왜 버스 비는 인기가 없냐고 왜 나가 제발 우리는 나가는 야 나가자 그래 버스에 가고 버스 a 는좀 괜찮으려나? Right. 아 여기도 사람 없네 e l Wow. 야버스 버스 비 사람 있어? 있어 있어 많아, 많아. 안돼 안돼 버스 나가. 아음 나갈까? 그래 마대로 해. <웃음> 어 나가든 말든 마대로 하세요. 그냥 내가 좀 사람 많은 곳 들어갈게. 아겠습 여긴 사람 많아, 사람 제일 많은 거 같은 서버로 들어왔어. 제째피비 오케이, 많다, 와, 많다, 많다. 여러분, 더 들어와 주세요. 배가 골고데였기 오케이. 제가 이걸 많이 줬지만 고수고수. <웃음> 아, 근데 둘이서 해도 재밌긴 하다. 이번엔 누구지?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야옹, 야옹. <웃음> 아, 여기 치루해요너무야야옹야옹야옹야냐고우 야우. 야우. 6우 야우. 야우. 야우. 야 추가 건강 어 다리 잘렸어 응? 이리 아. 다리 좀. 뭐야 어와 <웃음> 릴리다 응 음, 우리들의 영어 보고싶었어요 보고싶었어요 보고싶었어요 선생님 와 <웃음> 진짜 우글우글하다 <웃음> 이건 내 엄마야 노랑머리 엄청 많아. <웃음> 노랑머리 너무 많지 않나? 노랑머리랑 보라머리 너무 많아. <웃음> 나 옛날 보라머리가. 보람 보라머. 와. 어 파밍할 거도없 여기서 놀자. 어차피 여기 파밍할 것도 없으니까 놀자. 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Must e h e a 야 여기 릴리 사진. <웃음> 아이고 나도 이 주사위 굴리고 놀래요 야소리 너무 서럽겠는데 야 응? 소리 키고 봐봐 뭐? 어떤거? 여기 야 어디가 여기가 봐봐 소리 키고 어. 이상하게 무서워요. <웃음> 밥 줘요. 피가 <웃음> 참나물도. 그래, 타코 먹자 타코. 그래, 타코 먹자 타코. 아 우리 여기. 가자. 아, 난 아, 머리 저... 좀... 아, 나 머리 좀 없고 있어응나 잠깐 화장실 갈게 그래 빨리 간다 어.. 뛰어와 간다 그래 가봐 제주몬 났어. 그래. 어, 무슨 일 없었지? 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직 응. 음식도 안 주셨어. 응. 어 이제 마침 온다. 어. 아유 가면 예 열심히 뛰어왔다 나. 그래. 이거 다섯 손짐 꺾어서 왔어. 아나 이번에 해먹고 싶어. 아 그냥 네가 먹어라. 와. 오케이 타코. 와 타코다. 나해마위에 있을게. 아 이따가 얘기 나오면 해야겠다. 너무 오래 걸려. 맞아. 이제 곧 몬스터가 나오겠네요. 버릴 수 있나? 아안못 버리네. <웃음> 안 버려지잖아. <웃음> 어 됐다. 다 먹었. 나도 먹어야지 열쇠도 제수잘 보여서 편하다 뭐 없는 게어 일단 진짜 제수과거 느낌이야 아까 버튼 왜 눌렀지? 예 나중에 소비 재 과거 넣니까 그렇게? 오늘 <웃음> 너무 마법적인 세대 아니야? 그떡지 이따가는 그 버튼 안 눌러보자 그래 아 이거 진짜 투피 투피 CD로 응? 진짜 나중에 투피 CD 보람을 받아 넣어야 돼. 야옹야옹야옹아 안녕 아 그래서 몬스터는 언제 나와? 어 이제 나온다 여기 있어야 돼. 예 yeah. 네. 근데 코인으로 뭐 해? 살짝. 뭐, 패살수 있다던데. 팟. 오 이건 뭐야? 괴물이 되세요. 이게 뭐 하나. 야뭐 하나 산 뭐야? 이거 겁나 비싼 대신. 야뭔 서드는 거 재밌겠다. 그러게. 근데 설명이 너무 긴데? 어 다행히 초고은저 그래. 있다. Monster, run! Wow! I'm sorry, go e 라 s 어 h a t What's t 어 살려줘! 야, 나 순간 욕했어. <런> 나세발낙지서 나서, 나서, 나서, 서어서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 세발낙지 우와~~ 책장에 예. 아, 있어 얘도 근데 얘가 올라오더라 당연하지 우리 이거 사다리 타고 오는 건데 응 음. 어딨어? 어디 어있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거실에 있어 어. 살려줘 제발 오케이 빨리 뭐서잘어 뭐가 퍼펙트해 어? 귀살남았다 근데 벌써부터 피 빨간색, 주황색 된 사람이 있던데 괜찮으려나? 어.. 나 사실 첫판부터 시크릿 엔딩 공거 어쩌고 피야왜 눌러지네요? 난 진행 보부를 하는데 뭘 해도 원래 시크릿 엔딩이 제 좋긴 한데 시크릿 엔딩 뭐야? 나온다 너무 좋아 독점. <웃음> 나 혼자 독점이야. 야 우리 어디 살래? 아무데나도. 야그 위에 살. 파란색이야. 파란색. 파란색. 여기, 여기 할까? 그래. 나 무거워서 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야저 튀어 나왔는데 야 밑에 봐봐. 미야. <웃음> 야 일어나 나나스피커에 머리 박겠다 하는 거지, 아 하는거지 <웃음> 야 얼른 자 얼른 자어아 근데 나 너무 빠르다 야다나 <웃음> 군박스 틀면 너 시끄러워 뚜찔 뚜찔 이따 우리 또팍 튀어나온다 어나 어? 점프 안 눌러볼게 어안 눌러도 얘가 퓨퓽 하고 나와 아 그래? 아마도 그랬던거같은 갑자기 그냥 뿅 하고 오, 뿅! 오빠가 <웃음> 다머리너 아, 빨리 일어나서 <웃음> <웃음> 오지구 지오리지 너네 어오엠지야 예, 이정도면 새벽아니야? 야 s 야 w it too. <웃음> 나도 봤었어 야옹야옹야옹 아또 아, 자? 나 모닝 모닝 에브리원아 모닝 와 굿모닝 Good morning, 팬케이. <웃음> 밥 팬케이크 팬케이크 팬케이크죠 님 팬케이크 응? 이제 곧 응? t h e 이 could pull 내 h e pancake, you know. I 왔어요. 나 혼자 n d I'll read the phone. The way we are having Pancake. pancakes! Yeah. Wow, I love pancakes! w o w it? o t going to go. i 아 going to go. 다 m g 어 i n g 나 해머 위에 있을게. 어, 일단 그냥 해먹으면 이제 잠수타고 있어. 어, 진짜 이상해. 얘도? 이야, 다행히 아직 채영이 안 남았어. 응, 음, 아직은 안 들어왔어. 참 다행이다. 야 근데 왜네 명밖에 안 남았어? 비슷했 <웃음> 분명히 열 명이었던 네. 것 같은데? 제발 버튼을 열 때. 제발.. 제발 나 잡혀.. <웃음> 있잖 제발 나또 잡히게 해주세요 <웃음> 제일 <편안해>. 편하지 어. <웃음> 플레이 타임! 게임해요! 난 집순이에요 놈들보다 스플일 삽하 예,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친구와 함께 뭐 플레이! 야, 이러다 벤츠 쳤면 나 내가 해모해서 점수 타게너 그래, 거기서 있어 이제 하는 걸까? 아, 니 지금은 나갈 수 있다, 여기. 밖에 a 어, 그래? 위에 나가있으면 이제 자꾸 i n g to try. 들어 g 있을래 g t 캐시 r y I'm 데이 타임이 밖에서 나 y i 거 going 난 o t r 는 I'm going to 놀 r 는줄 m g o 왜냐면 이 선생님 y I'm going to try. I'm 일단은 거의 망치에서 좀잠 조금만 잠시 타고 계세요. 뭐 접다. 이제 곧벤트겠지어 좋아. 이고 그 이제 말이야. 이제야. 이제 벤트야. 이번, 벤트! 이번 이 예스. 예스 대답. 예이. 오케이 y o 하는 거고 k a y o k 표 y 이잖아 y 응. k a y o k a 게 Okay. Okay. <웃음> 응? 응, 응. o k 응. 끝나고 k a y Okay. o a y Okay. o a a a y Okay. a y o k a a y o 아얘 지금 그거 아, 아니야 그불불 그그 불, 불 붙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불 붙는 그런데, 거 같은데 야 그러면 나 저기 밑에 가있을래 여긴 불안 붙거든 기억상 그랬다 네, 오케이 같이 있자야 저기서 오잖아 이거 다행이다 나 파는 음. 사람들이 무지하고 있겠다 우리 그래, 여기 그래. 어... 안돼 내 비싼, 네, 네, 비싼 TV 내 비싼 TV 내 t v 가아 뭐해 빨리 오이씨 오이씨 아니 아니 가려 불을 멈춰 멈춰 야 주방 갈게 야 괜찮아 여기만 불 붙은거야 아니야! 앉지마! 붙은트 쇼파에 왜 앉아! 야 여기 물고기들 아주 대단하다 이 상태에서도 아주 잘만 살아있네 버블 타임! 예! 버블 버블! 물론 버블은 아니지만 아! 아 네! 야 지금 보니까 화벅스 진실해졌어 아 그러게? 원래 <웃음> 어린 상태는 참... 차이좀 이쁜데 넌 정말 대단하 그러려고 했는데 We need to find it. This is not a g a r d e 그럼 h 벤트에서 이제. t a 명줄 r 다 e n o a e h e a 예 예. 왜아 저분이 찾으셨네 자 그럼 다들 여기 와난 벤트.. 야 근데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이거 이제 못 찾으면 그냥 바로 여기 아니야 놀아서 들어와 두 번째 칸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또 오른쪽으로 돌아서 구멍이 하나 있을 거야. 어 안녕? 안녕? 와다 왔다. 일 점프 점프 하고 있어. 이게 다였어. 뭐야 네 명이었지 않았어? 한명 줄었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갔나? 네가 잡혀가라 이건 또 그래 네 <웃음> 잡혀가는 게 제일 편하다. 뷰루빈아 점프해, 깨 점프해 깨부셔 야 네, 다음 게좀더한을지 그냥 이번엔 한번 그 불, 불, 그거 해보자 오두막은 어차피 날려가니까 기분이 좀더 별로다 오케이 아, 아 깔렸어요, 악 아! 들어와 있어, 어? 보석은 여기에 있었다. 뭐해? 보석? <웃음> 뭐야 너 뭐? 보석 보석은 여기에 있었다. 엥? 보석은 여기에 있었다? 뭐야? 뭐야 그거? 이제서 깨고 나가야 되잖아. 보아모디 e s yes. Yes, y e e 어, y e 살아있 s yes. 아 e s yes. y 어아 yes. Yes, 고 내나신데왜 자? 아니 일단은 운동을 앞에서 대기하 해머 들고 있는 사람 어디갔어? 아여기 오셨다 해머! 해머! 해머! 응! 해머. 응. 해머, 해머! 해머 해머! 해머! 해머! 해머! 아 이거 다 산살자 남았다 기물 파견 하필 해머! 해머! 해머! 컴니어 헤이! 헤이! 오케이! 저거 지마셈어 어? Oh. 아저야 아픈 거어저발보면 유리조각 발보면 아, 저... 아파서 피나나 문에 문에 있는 고정되는 유리조각 음. 가 데이 케어구 그냥 어저께... 데이케어 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데이케어도 은근 좋은 곳이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몬스터가 나오잖아. 아, 나 사과 찾으러 갈게. 그래. 사과, 사과, 사과 여기 아니네? 다르다. 여기야. 사과... 어, 여기있다. 사과 먹으면 죽는 거임 오 아이 사과다 어, 이 사과 머리로 잘잘 쳐는 거야 어 머리로 얻어냈어 바로 끝났어 <웃음> 나는 일단 나무 준비하러 가야겠다 얌 채. 이거 음, 뭐야 이미 거기 계시고요. 아, 니이 밑에 밑에 쪽에 있는 나무들. 근데 우리 토론 먼저 해야 돼. 음. <웃음> 응. 그래서 일단 미리 가두는 거지. 아니야 따라오지. 일단 그 나무 그불 피우는 걸 해보자. 응. 행아 아. <웃음> 아, 아직또 빨리, 빨리. 이렇게 느려? 아, 아. <웃음> so, <get up>, um. <laughs> 리 너무 오래 어, 아니다. 아, 아, 회다회다안 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떠? 좀더 빨리 째는데. 느이제멈췄어 Fire. 이제 oh 이거 다 지운다면 저희 바로 쉘터로 이동하자 그래 그게 오히려 피가 안다는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 네 저희 가야 10초 후에 촬영 1시간 된다 어? <목소리> 아 그래서 촬영했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아이 저희 가서 저희 피 지어. 팀이... 지어 이것도 7개 필요하냐? 아니 거, 거기서 먹으라고 아 이것도 일곱 개야. 또. 여기서 쉘터 어딨냐? 아 여기구나. 어딨어 여기다. 하나, 마지막 하나 안될꼈어 아, 살았다. 뭐야? 하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오케이 이 이제 이제 달려가 어아 야, 물 위에 있으니까 아픈데 이펙트가 없어 이펙트가 어, 나 야, 아픈데 이펙트가 없어 방금 어. 이펙트 없어 이다 이거 맞아야 되나봐 일단 맞고 가야돼 쉘터 어디야? 저쪽이야? 반대편이냐? 그러니까 여거 같은데? 여, 여기냐? 여기야? 몰라? 일단 여기 달려가봐 네모 위치보 뭐가 알아? 니 실수 어 여기 아, 맞다 사자. 여기 맞다 오케이 아 세지야 꼬리 일로와 오세요 올라와 아 오셨다 그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 이제, 이제 곧 잡혀가겠지? 너가 잡혀가 그래 나 아, 귀찮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한 것보다 낫다니 그래 니는 요요 해머 이 해머 보라머리랑 같이 살아있으렴 나는 잡혀갈게 아야 빙스 루핑이다 루핑크 제발 제발 날 잘.. 마, 날, 날.. 날 잡아가줘 어땠어날 잡아가주세요 이야 연기난다 나 잡아가 야 괴물아 나 잡아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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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뭐야, 어디야? 나무 거물나바 근처 나 똑같은 나, 나무에 박혔는데 뭐야 니왜 박혔어 <웃음> 너왜 그래 박혔어 아, 야 어디냐? 왜 바위 근처 바위 근처? 그냥 빛나는 걸 찾아 아 빛나? 이거 얘 몬스터가 빛나잖아 음. 저기 다 저기 저기 저기 내려왔네 여기 거기 여기 여기 빛나잖아. 와 보라물이다. 꼈어다완신 켰어. 아이고 내가 살 내가 살려줄게. 어 됐어. 뿅. 아니. 이런. <웃음> 어디야? 너또 꼈어. 나 여기 여기 겁나 큰밥위 우리 베이스에 있는데. 여기 있다 보라물 내가 갈게. 이고 해모는 어디갔어? 아내 뒤에였구나 어디야? 뿅 어? <웃음> 또 어디간거야? 여기 바위 바위인데 아, 여기 또? 바위? 너, 너 옆인데? 그 내려와봐 동굴이 일단 셰터였구나 셰터 얘 이제 끌려가겠다 그래 너 이제 끌려갈거야 <웃음> 예에에에못움지여 어 맞아, 저기서 못 움직여 아니 근데 넌사 일어서기라고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뜬다 니 <웃음> 네 스피커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 응? 거의 끝났 야, 나 만세하는데? 너랑 다르게? 만세해! 난 너랑 다르게 만세한다 만세 만세가 야, 내가 스스로 열 수는 없나? 아 맞다, 이거 열하면 큰일 나지 만세 야 내가 버튼 누르지 말라, 말라고 할까? 어. 어. 와,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같아아안 들어가지네 뭐야 뭘 너왜 만세 안하고 있니? 만세 하고야 이거 달라. 야, 내가 거이 네 화공에는 거그호이에서그 네 그.. 포즈 짓는 거같거데살 나,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아거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Alright. Alright. Uh, This n e e m s like a trap. Seems like a trap. t t i h i s o This o h t h i This is o t h This is o t h i t s i h i t s h o 뭔가 망치 안든 사람 중한명 잡혀 가지. 지가 깨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깨고 나올 수. 문도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 여기 못 가네. 아, 여기 다 약간 막혀 있구나. 음아 여기 아, 아, 아 막혔어. 바빠. 아 트랩. 똑같잖아. 혼령 죽이는 거다 이건 그냥. 이제 이거 얘, 여기 있는 애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잖아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여기 혼자서 깨고 갔단 말이야 혼자서 보면은 시크릿인가? 어 응, 그런듯 갈래 나 아까 나 혼자서 위 해가지고 뭔가 이상했어 <웃음> 인식 좀 해주지 맞아 야 나밖에 안 남았어 위... 아니 진 너무하지 않냐? 우리가 살았다고? 뭔.. 아 너무하잖아 이건 솔직히 잘해봐 난 알아 삼망커 것이었어 멍청한 친구 멍청한 친구 와어 뿌리지 아 진짜 나, 왜 나만 살아남았어? 그분 떠오지신 거야 뭐야? 와 칼집을 내야. 오케이 단 여기 올라가 있다. 와와 안녕 몬스터아 이거 물이 아주 용암이 됐네. 아유 <웃음> 왜 도대체 시크릿 엔딩만 봤냐 오늘 I did it. 어, 나, 나, 나, 왔다어 뭐야 나, 나, 오네 뭐야 나, 나, 왔네 나, 전 나, 나, 나, 나, 어네